지금까지 KBS 한국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KBS 한국방송은 2022년 방송 지표를 실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로 정하고,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.